가족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료는 부부가 둘다 예민하다. 어몸도 예민한데, 아범까지 예민하니까 되게 좋은 궁합은 아니지. 이 아빠가 그 다독다독 해주는 걸 너무 오래 했대. 그래서 이제 하 싫을 대 언제까지 내 마누라 비 맞춰주냐.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그 운이 이제 없어,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네. 예. 자기가 그는 이제 딱못 나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의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 선생님, 신 받으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 저 이제 8개월 됐어요. 애동이신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인간 기준으로는 애동이죠. 좀 구독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드릴 게 있다면, 있는 그대로 예, 제 모습을 그냥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주를 갖고 왔어요. 아 네. 네. <웃음> 긴장되네요. <목소리> 할미가 아주 그냥 카메라 앞에서 오니까 좀낯설구먼 선생님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응. 음, 할미는 여기 대신상에 앉아있는 대신 할머니야. 음. 여쭤본 것좀 어떨까요, 이분? 여아가는 아주 음. 머리가 총명하고 음. 음, 욕심이 많아서 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단이 있는 자손이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부족한게 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 말이요 자기가 머리는 똑똑하고 용리하지만은 고것만 믿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족은 보여 가족은 보이는데 내가 이 가족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런 마음이 들어오고 음. 뭔가 동떨어진 느낌, 물과 기름처럼 음, 그런 수고 음. 이제 연예인인데 음. 다시 복귀를 할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실은요 빛을 받는 사주는 맞아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반짝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잠깐 젊었을 땐 그런 에너지가 좀 돌아오셨던 것 같고 30대 이때쯤에 어, 예,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짜잔 하고 나온다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고요 계속 뭔가 왔다 갔다 컨택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이분도 한, 생각해볼까 생각해볼까 하면서 그냥 안 나오시는 상태 근데 올해 내년에 이분이 운. 괜찮아요 자기도 사실은 조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발동이 딱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내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그 의미 이제 없어 사실은 아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어, 뭔가 이렇게 뭐 작품이라면 그런 것도 어, 없고 어떤 구설에 휘말려 있어서 이분이 이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잘 어떻게 해결이 될지? 봄이 지나고 어, 따뜻한 바람 불어오면 은 나한테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올해는 괜찮아 그러니까 꼭 브라운관 이런 데안 나와도 돼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해서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 은 음. 그만큼 뒤로 가서 또 고민하시는 분이야 음. 그리고 굉장히 왜 악플 잘 달리는 사람 있잖아 아,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예,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음. 딱못 나가는 거야 어. 그 궁합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분 남편이 있어요. 오는 부부가 둘다 예민하다. 어머도 예민한데, 아범까지 예민하니께 사실은 되게 좋은 궁합은 아니지. 음. 하나가 예민하면 하나가 좀 받아주고 디조심하면 좋을까요, 이두 분? 여기 엄마애랑 아빠애는 요 서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요. 왜냐면 둘다 까칠하니까 음. 응, 서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안 건드리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아빠애가 자꾸 막 밖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 엄마애가 지금 좀 외롭단 말이에요. 아, 네. 응, 아빠애가 좀 들어가서 다독다독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빠애가 그 다독다독 해주는 걸 너무 오래 했대. 그래서 이제 실때 내가 이제 내일모레 한갑인데 언제까지 내 마누라 비 맞춰주냐 음, 그러면 계속 같이 살수 있을까요? 근데 둘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요 되게 막 알콩달콩하고 사랑이 생솟고 이런 건 아니야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청춘스타로 유명하신 심은아씨 네, 심은하 씨가 아, 심은아 지금 최근에 아, 구설에 있었던 게 복귀설이 항상 나와요 매년 이분이 언제 복귀를 하는지 복귀 안 하실 거야 그죠? 어안 아, 네. 그리고 그 결혼하신 분은 또전 국회의원 분이시라서 아아 보여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음. 두 부부가요 음. 그게 있어요 전에 그니까 사랑이라기보다 동반자적인 게, 어, 개념이야, 이두 분은. 그리고 아내가 에로움을 많이 타고요. 네. 그래서 항상 남편을 많이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 남편의 그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 있어. 음. 집에는 한 20%, 30%, 나머지 70%, 80%는 밖으로 향해 있고 아내분은 반대야. 그리고 이혼는안 해. 굳이 그런 거, 그 그러니까 스캔들 만드는 거 싫어요, 둘 다. 이분들이 이제 내담을 했다. 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만약에 오셨다면 시문아 씨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음, 올해는 운이 좋으니까 어, 본인이 뭔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자기 기준으로 어, 자기 기준으로 생긴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있으셨으면 그런 것도 좀 하면 어, 그렇게 지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